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의 우선 조성희입니다. 그러다 보니 9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아,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웃음> 예. 9월 5주차 주간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외국인이 지난주에도 조금 모습이 좋고, 아, 오늘도 그렇죠. 모습이 좋은데, 네, 이번주는 또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네. 9월 마지막 주 주간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파는 가게 자 지난 주는 여전히 대형 플랫폼 규제 네. 또 흥다도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네네. 우리는 살짝 비켜 갔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제 지난 주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연휴로 해서 이틀만 예. 열렸죠. 예. 어, 미국은 이제 일주일 내내 열렸는데 에, 추석 연휴 이제 첫날인 월요일날 음. 미국 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예. 예. 그 이전부터 홍다 이슈가 나오긴 했었었는데 홍다 이슈가 뭐별게 있겠는가 뭐 이렇게 해서 좀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갔는데 월요일날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은어 미국의 3대 지수는 어 월요일날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극복을 하고 주간지수로서 지난주에 플러스를 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이틀간 열렸는데 소폭이나마 하락을 해서 대략 0.48% 하락을 했으니까 어 그나마 다행인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는 외국인이 6,535억을 이틀 동안 샀으니까 이틀 동안 산 것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 규모가 적지 않은 것 같고 예. 이런 것을 볼때 향후 외국인의 동향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에는 이번 또 연말을 조금 강세장으로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음. 네. 지난주 이제 리뷰를 이제 몇 가지를 좀해 보면은 연말에 뉴욕 증시가 강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어디서 얘기한 거냐면은 아, 리차드 번스타인이라고 예, 하는 이제 투자자문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리차드 번스타인에서 어떤 얘기를 좀 했냐 테이퍼링 지금 이제 테이퍼링 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테이퍼링 그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다. 단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가 고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임금 인상이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급망이 좀 깨졌는데 공급, 음. 그 깨진 공급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두 개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마저도어 전반적인 그 경제성장률 자체가 어, 이건 상세하고도 남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극복을 하면서 어 연말 뉴욕 증시는 지금보다 좋을 것이라고 음. 어, 리차드 번스타인에서 얘기를 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나온 자료 중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어, 보니까 영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 음. 코로나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영국 사례로 봤을 때 위드 코로나 수혜지를 봤더니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그, 업종 지수 대비 이제 글로벌 업종 지수 대비 영국의 업종의 초과 수익률. 예.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입니다. 상승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른 걸 보면은 경기 소비재가 7.3% 올랐고요, 음. 에너지가 5.1%, IT가 3.7, 산업재가 3.4 올랐습니다. 음. 자 보세요, 경기 소비재, 에너지, IT, 산업재. 아, 아시겠지만 다 경기 민감주지 않습니까? 예, 예. 즉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위드 코로나가 아, 이제 그 경기 그 재개와 관련된 어떠한 종목, 그 다음에 그 경기 민감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는데 예, 앞선 사례인 영국에서 경기 음. 민감지가 올랐다는 건 우리가 향후에 우리나라도 유도 코로나를 이제 곧 선언할 거란 얘기가 있는데 예. 이와 관련돼서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음. 예. 이렇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헝다그룹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예. 헝다그룹 자체의 문제가 아 어, 과거에, 이런, 그, 과거에, 이제, 뭐, 2007년에 금융위기도 얘기를, 음. 어, 예. 전초전의 얘기를, 얘기를 하, 하기도 하죠. 그때, 이제, 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대그룹의 현재 상황이 리먼 브라더스의 전초전이 아닌가,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홍대그룹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음. 어, 있다고 좀 봅니다. 이제 한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은 홍다그룹의 이자 지급이 지금 전체의 부채 규모에 비해서 최근에 몰려있는 음. 이자 지급 금액 자체가 그렇게 에, 크지는 않습니다 예.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홍다그룹의 대출을 해준 것이 대부분이 민간은행이 아니라 국책은행이에요국책은행이라는 음. 것은 정부가 책임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즉 어, 금융위기의 문제는 어 저기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금융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만약에 헝다그룹으로 인해서 은행이 디폴트 될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인가 음. 하는데 대부분 국책은행이라는 주변에서 본다면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예, 수 있는 예,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은어그 리먼브라드 사태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게 파생상품하고 음. 연계가 굉장히 컸었어요 예. 즉 어, 리먼브라더스 자체 문제보다도 이게 연결된 파생 상품에 관련된 시장이 더 컸거든요 예. 그걸 생각한다면 현재 홍다그룹과 관련돼서는 파생 상품과 연계되어 있지 가 않다 음.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어떤 폐쇄성 때문에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외국 은행에서 어, 홍다그룹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많이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이런 걸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 홍다그룹 자체가 아, 무시하고 가세요. 음. 할건 아니지만 조금 더 과도한 점려는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음. 또 우리가 이미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자, 그런데 미국 부채한도법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와 틀리게 이제 예.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을 하거든요. 예. 회계연도가 시작을 한다면 두 가지를 통과시켜줘야겠죠. 음. 1년간 쓸수 있는 예산을 예. 통과시켜 줘야 되고 1년간 질수 있는 부채, 즉 채권 발행 한도를 음. 이제 통과시켜야 되겠는데 아직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예. 상황에서 이두 가지가 통과가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돼서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미국 정부가 셧다운돼가지고 음.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서 음.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에도 음. 이제 평균 7일간 있었었는데 유아 관련돼서는 주시장 S&P 500 기준으로 플러스가 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부채한도는 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 부채한도가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2011년도에 음. 그, 그, 미국의 국가 신용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된 적이 아하, 있었어요. 예. 그때 주가 미국의 그 S&P 지수가 18%가 음, 빠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한 문제는 음. 큰 저기 부담이 없는데 부채한 돈을 조금은 조금은 이번 주 이번 주 정도는 조금은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의 27일 현재 그, 선물 시장을, 주식, 주식 시장, 선물 시장을 보면은 이 영향을 좀 받지 않는 음.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고, 어,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선물 시장 이런 등등을 보면 그닥 네. 크게 영향은 없을 듯한 분위기다. 그렇죠. 않죠? 오늘, 예. 그, 그 음. 오늘이, 이제 일주일 뒤에 오늘이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이게 예. 예산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냐, 마느냐 하는 날이거든요. 음. 이 그런데 선물 시장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월 한국 수출은 뭐 10월 달 카렌다가 넘어가야 바로 발표됩니다. 네, 10월 1일날 발표돼 예, 이번 금요일날 발표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예상치는 사상 최대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7월 달에 음. 예,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치인 554억 8천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예, 예. 554억을 이것을 좀 넘는 수치가 지금 나올 음.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 이제 그 기저효과, 작년 9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져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어, 증가율 자체는 한 10%대 증가율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절대 액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예. 이 절대 액수가 7월, 8월에 좀 주춤했는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 저 한국 수출의 절대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 이게 한국 수출의 글로벌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렇죠. 글로벌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좋아질 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음. 또 하나 또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9월에는 3일 연속 추석 연휴가 있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음. 그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첫 사정 채도치거든요. 예, 글로벌 경제가 회복 국면에 빨리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그죠? 네, 그런 <웃음> 것은 좀 어, 투자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주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조금 생각해볼까요? 결국에 좋을까요?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선박한 게 6천억 원 정도의 예. 이틀간의 외국인 매수세 휘겼다고 음. 했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어, 주주시장을 지탱했거든요. 을 그렇다면 결국은 어 외국인 관심 업종이을좀 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외국인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실적 추적비 대비 해, 추정치가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 코스피 대비 조금 낮게 나오는 업종이 있겠죠. 예. 이제 지, 주가 지수가 낮게 실적은 상향이 됐는데 주가는 상승이 안돼 예. 코스피 대비 상승이 안 되는 걸 봤더니 반도체, it 음. 가전, 운송, 헬스케어 쪽이에요 예, 요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쓸어 담고 그렇죠. 있는 분위기인데 네. 또이 영향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면 음. 이제 반도체 IT 가전 운송이 실적 추정치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음. 실적 추정치가 3분기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대비 저조하죠 음.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하디 슈입니다 사실은 뭐 미국 시장이 글로벌 투자 시장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쩔 수 없이. 네, 네. 그래서 요즘 버벌이다. 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다. 테이퍼링이다 해서 불안한 요인들이 많은데 네. 이 점에서 뉴욕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는 것은 네. 이제 하반기 투자 시장의 분위기와 바로 직결될 것 같은데 자 뉴욕은 지금 자, 이 주제로 한 <웃음> 네. 이슈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은 지금 결론은 예.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하반기 시장을. 예, 예. 말씀을 조금 음. 드리는데 테이퍼링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속이 시원하다. 아, 예. 예, 계속 할듯말듯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는데 예. 발표하면서 그 이슈는 사라졌기 음. 때문에 테이퍼링 문제 속이 시원하다. 예, 확인이 됐다. 어, 예. 두 번째는 이제 경기 회복은 지속될 것이다 했는데 음. 이제 그 어.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네. 7%에서 5.9%로 지금, 어, 하향 조정을 하향, 시켰어요. 예. 이것은 기존 효과의 문제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음. 자, 그렇지만, 케이퍼링을 음. 전제로 해서 했을 때, 예. 내년, 예. 내년 오히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8%로 상향시켰어요. 예. 2023년, 내후년도에는 음. 2.4에서 2.5로 또 올렸어요. 예. 그 얘기는 올해 7%에서 5.9%로 하향조정했지만 나머지 두 개는 3.3에서 3.8, 2.4에서 2.5인데 음. 생각을 해보세요. 7%에서 5.9%로 하향조정했지만 과거 몇십 년 동안 미국이 경제성장률을 5 9를한 적이 있었는가를 음. 생각한다면 을이 예. 또한 경이적인 성장률이 죠 예. 그니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2022년, 2023년 또 전망치 상향을 보면 네. 이번 하반기에 예상치보다 조금 하향 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 경기 회복 그렇죠. 이것 때문에 급하게 관련된, 예. 급하게 이제 속구치던 것이 조금 쉬어간다 조정한다 이런 예.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테이퍼링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이거든요. 예.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음. 뭐 테이프링이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금리 인상은 시장 금리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건 굉장히 음. 과격하게 올라갈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얘기하는 바를 보면 은 금리 인상이 과격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 음. 구조적으로. 꺼나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고정 자산 수익을 얻는, 어, 저기, 은퇴자들이 너무 미국 시장에도 예. 많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음. 어 만약에 그랬을 때, 에 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은퇴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음. 것이냐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네 번째 그, 부채 한도 위기는, 위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복거뭐 가름하고서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이제 J.P. 모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에,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J.P. 모건은 한술더 떠서 걱정하지 마세요, 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노래를 불러 버렸어요. 예, 사실은 이제 뭐그 어떤 금융기관의 견해를 100% 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 j 피모관도빗나간 때도 있었죠. 네, 아 오늘, 당연히 그렇죠. 몇 예, 네. 군데 이야기를 우리가 준비했다가 네, 시간 관계상 네. j 피 모건 것만 가져왔는데 좀 비슷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j 피모관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경기 둔화는 이제 최근에 예. 약간 둔화조짐 했고 아까 7% 5.6%로 좀 음. 어, 다운시키기도 했지만 예. 이건 일시적일 것이다. 음. 그래서 현재, 어, 어 저기, 코로나 사태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도 좀 과장된 면이 있으니까, 예. 일시적이니까, 어,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국가 간 경제 활동이 개선되고 있다. 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코로나 때문에 폐쇄됐지 않습니까? 음. 예. 폐쇄가 됐는데, 국가 간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다시 예. 연결되고 있다고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대한항공의 최근 화물기 운송 실적을 보면 알수 음. 알 있겠죠. 그래서, 국가 간 경제 활동도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되도록가 예.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음. 되돌아가고 있다 음. 그 다음에 FED는 어 결국은 성장 지향적으로 정책을 필 거다 즉어 무엇인가 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FED가 어, 미국 연준이 즉각 시장에 개입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국과 관련된데 중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음. 결국에 있어서는 중국의 국가 그, 어, 나라에서 음. 국가 차원에서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상황은 걱정하지 말아라. 자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중국이 뭐좀 다스려야 될 곳은 중국 입장에서 많이 다스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흥다 사태 부동산 쪽이 네네. 마지막 다스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차피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해야 되는데 예. 올해까지 좀 뭐라 좀 모든 것을 다르게 정화시켜 놓고 음. 예. 내년에는 화려한 음. 중국몽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니까, 결과한 3, 4개월 남은 얘기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법인세 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 세정부 들어와서 네. 세금을 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 그렇죠. 결국 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음. 돼, 이제 법인세 인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3조 5천억 달러의 이제 인프라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자금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할 것이냐는 지금 어 법인세 등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인상을 통해서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 자체에서도 3조 5천 억까지는 절대 안 된다. 어그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 법인세를 지금 공헌한 만큼 어 공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음, 음. 이렇게 이제 j 피모드고는 이제 판단을 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문제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그 미국 주 시장이 좀 굉장히 흔들릴 때마다 지금 자사주 매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다 음.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이 자사주 매입은 어그그 그 전에도 몇 차례 걸쳐서 얘기했는데 지금도 한 35조 35억 달러 정도의 자산지 매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또 계획 발표된 것도 35억 달러보다 더 많거든요 지금 자산지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주가의 음.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가계 지금 저축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음.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 지원 부분도 있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과 주식 그그 그 가격이 오른 것이 절대적인 저축량 엔드 소비축소 엔드 그다음에 자산가치 상승 이런 것들이 가계의 과도한 저축을 불러일으켜서 좀 기회만 주어진다면 음. 보복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음.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아,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좋은데 그럼 어떤 부분이 있냐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재고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래요 그럼 또 계속 만들어야겠네요 만들어내요 예. 바닥권이고그 다음에 음. 설비투자도 지금 최바닥권이에요 설비투자도 아, 그럼 예. 설비투자도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모든 분야에 투자가 확탄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없고. 이제 아까도 <웃음> 소비도 빵빵하게 대교하고 음. 있는데 에, 재고도 낮고, 설비 투자 주기도 지금, 어, 바닷권이기 때문에 설비 예. 투자를 계속 할 것이고, 어,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겠죠. 이런 얘기는 결국 기업에는, 어, 이, 저기,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어,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소비자그 상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 과도한 저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음. 생략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 최근에 그 기업 이익이 2분기를 통해서 어 픽아웃이다는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런데 기업이익 전망이 올해 하반기에 전반기 엄청나게 좋은 것 대비해서 1.3% 정도 감소할 거예요. 예, 예, 예. 이 얘기는 보수적으로 이 음. 보수적인 얘기는 뭐냐면 은그 법인세를 통과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서의 그 기업이익 전망 축소치가 1.3%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이인 전망치가 축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기업이인 전망치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j p 모간의 어떤 그 투자은행의 얘기이긴 하고, 그래서 반쯤은 접어 주드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또 타당성을 결의한 건또 음. 별로 없거든요. 예. 이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 위축된 투자 심리에서 조금 활기를 좀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9월 마지막 주차 9월 5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을 펌펌한 투자 연구소 여전히 항상 함께합니다만 조승열 소장님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디슈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뉴욕은 지금 어떤가라는 주제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자료에서 다 함께 나누었지만 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최근의 흥다, 또 경기 침체, 또 어, 어떤 경제성장률에 대한 내년치, 후내년치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시장에 나와 있는 것.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불리한 것, 또 조금 유리한 것들을 따져보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 네, 맞습니다. 이것들을 JP모관에서 아홉 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것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웃음> 또 이렇게도 어, 상호 연관이 네. 됩니다. 어, 그러나 주식시장, 투자시장은 언제 어떤 변수가 어떻게 닥칠지 알수 없으므로 오늘 말씀드린 것도 어, 저희의 생각을 전해드린 것이고 어, 결국 어떤 모든 판단이나 투자 어, 포트폴리오의 또 구성은 투자자분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는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유익한 방송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진행했고 10월 달에도 <웃음> <웃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